코핑이 okay. 된다고 해요. 오른손은 갑자기 스코핑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몸이 무너지죠. 이런 현상의 임팩트라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꼭 따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You know, so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방금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오셨습니다 자 바로 이 영상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예전에 올려둔 영상인데 마이크 밴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세계적으로 그분께서 인정해준 드릴 연습이에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골프라고 생각하면 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임팩트에 왔을 때 근데 이 벽이 무너지면 저는 아무리 회전을 넣어도 안 된다고 라 생각하는 골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왼손을 잘 보면 제가 이 왼손을 힘을 준게 아니고요 백스윙 올라가서 내려올 때 결과적으로는 임팩트에 내려와서 이렇게 공을 말아 잡듯 내 왼손 등이 타겟을 보게 하고 공이 안 놓치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특히 초보 골퍼일수록 이렇게 왼손등이 꺾이면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이 자체로도 열려막거나 혹은 센크로도갈수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 때 충격이 있을 때 그립이 손에서 놀면 안 되잖아요 이 왼손으로 이렇게 말아 잡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왼손등이 하늘을 보면서 내려오면 아마 힘이 많이 풀릴 겁니다. 힘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공을 세게 잡는 힘이 생겨요. 이 잡는 힘은 골프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손목 전환근이 굉장히 하드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조여주듯이 움직이면 왼손등도 타겟을 보고 있지만 이 근육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늘어지면서 쫀쫀하게 텐션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힘이 아니에요 이제 오른손은 뭐냐면 던지는 역할이 돼야 돼요 거리를 보낼 때 혹은 거리 감각을 익힐 때 사용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왼손도 이렇게 오지만 오른손도 이렇게 잡고 잡아채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공칠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프로님들 보면 이렇게 쫙 펴져 있잖아요 왼벽도 펴져 있고 손등도 되게 타깃을 보고 있고 오른손도 딱 이렇게 안 풀려 있는데 우리 아마추어분들 스윙 보면 이렇게 몸은 많이 무너져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손등이 하늘을 보면서 오른손이 이렇게 스쿠핑 된다고 퍼올리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완근이 로테이션이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릴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언제든지 던져줘야 되니까 힘을 빼라는 게 아니고 이 V자만 잘 걸어 잡아주고 이렇게 V자를 잘 걸어 잡고 공을 던져주세요 손목 로테이션을 탁탁 던져준다, 풀어준다 자, 내 왼손등이 타겟을 임팩트 모션에서 봐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왼손으로만 계속 공을 이렇게 뭔가 말아 잡아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하나 그래서 쫙 펴져 있죠 근데 핀건 아니에요 그냥 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어깨서부터 쭉 늘어나서 조여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둘둘둘 둘, 둘,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왼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오른손으로 내 팔꿈치가 몸 앞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목으로 이 공을 굉장히 유연하게 던지고 있을 겁니다 자 백스윙 탑에 와서 아까 왼손등만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면 손등이 계속 타깃을 보고 있었고요 오른손은 거기에 딸려오니까 아마 이 힌지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을 거예요 이런식으로 하나 둘 손이 많이 나가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 느낌만 줘 보세요 하나 둘 그러면 이 전완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쭉 오면서 언제든지 클럽 헤드를 딱딱 던져줄 준비가 되어있어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왼손 왼벽이 좀 무너지고 있는 골퍼다 나는 막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 왼손에 대한 느낌을 많이 하고 또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공측때는 치세요 어난 근데 이제 벽은 좀 괜찮고 내 나름 체중의 흐름도 좋은데 거리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아마 오른손이 많이 잡고 있을 거예요 오른손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클럽 헤드를 못 던져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오른손의 느낌을 많이 주세요 하나 막아놓고 그 느낌으로 오른손의 느낌만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약간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나야 되냐면 찰싹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 오케이 거기까지만 딱 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이 느낌이 맞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거리가 늘어났다 가볍게 쳤는데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도 찾아가는 겁니다 골프스윙하는데 왼팔과 오른팔의 역할이 다르구나 결과적으로는 양손이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